저는 내관련다 네, 안녕 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의 63%가 타이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일상에서 정비와 점검의 부품 중에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이 타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무슨 이유에선지 털이 숭숭 엄청 많이 나있습니다 도대체 이 털은 어떤 기능이 있는 건지 없애면 안 되는 건지 오늘 그존재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타이어의 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타이어를 왜 타이어라 부르게 되었는지 어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미국의 타이어 메이커의 창업자인 찰스 굿이어가 1903년에 고무바퀴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굿이어의 어린 자동차에서 가장 피로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뀌니까 피곤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타이어라고 하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타이어라고 불리게 됐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미 15세기 때 수레바퀴에 겉을 둘러친 철판을 타이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타이어의 어원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정설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어에 왜 이런 털이 존재하는 것인지 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자고 동튜브 이 털에도 정식 명칭이 있어 정식 명칭은 스퓨 스퓨라고 하고 새 타이어를 보면 트레이드면과 측면 모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퓨가 왜 있는지를 알려면 일단 타이어의 제조 공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타이어의 제조 공정은 크게 다섯 공정으로 정년 공정 또 반제품 공정, 성형 공정, 가류 공정,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공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가류 공정은 타이어의 형태를 만드는 정밀 금형 제작을 한 타이어 몰드에서 압력과 열을 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고무를 금형에 넣어 찍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퓨가 발생되게 되는데 고무 재료를 금형에 넣어 타이어를 만들 때 금형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미세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으로 고무가 흘러나와서 굳은 것 바로 이걸 스표라고 부르는 거지 흡사 국수기계에서 국수가락이 밀려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은 스표는 타이어의 제조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이고 스표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간혹 보기 좋지 않다고 이걸 다듬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듬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좋다고 그래 자칫 타이어의 손상을 우려도 있고 혹시나 하고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알아보았더니 조금 허무하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타이어의 털, 스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별 기능이 없었네요 혹시 새 타이어 교환하시게 되면 타이어가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급가족, 급출발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내 네,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비료